쓸 고, 괴로울 고 쓰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이었죠 쓸 고자로 시작되는 사자성어가 뭐가 있을까요? 고진, 달진 이게 재밌는 글자예요 달감인데 혓바닥이고 혀에 있는 사탕입니다 달다 라는 것이죠 고진감래, 달감올래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 즉 인생의 어려운 것이 다하면 은 행복이 온다 이 말이죠 달달한 상태 사자성의 어색이라는 것은 단지 어떤 지식 한우라기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인생의 방향을 조망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한 시대의 위대한 카피들이죠 고진감래에 상대되는 말도 있겠죠 괴로움의 반대는 뭘까요?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예서체입니다. 한나라시대 예서체. 이제는 행서입니다. 행서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이 뜻이 좀 관계가 되기 때문이죠. 흥진 미래. 흥이 다하면 슬픔이 온다. 이거는 좀 불길한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없이 기쁨에 미쳐 날뛰게 되면 나중에 반드시 사단이 난다 이 말입니다 마치 이번에 이태원 클럽 같은 이야기가 떠오르죠 즐거운 건 좋으나 즐거울 때 자기 중심이 없으면 주변의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반드시 슬픈 일이 오는 것이죠 이것은 그래서 흥에 맞게 행소로 써본 겁니다 이 흥자 같은 경우는 절구구자 사이의 함께 동자예요 절구지를 함께 하면은 궁덕 한 사람이 들면 또한 사람이 궁덕 흥이 나겠죠 함께 어떤 일을 하면 흥이 난다 그래서 흥입니다 이 다할진 자는 이 그릇명 자거든요 그릇위에 아무것도 없어져 버린 그 상태를 말합니다 원래 여기 불화 자가 들어가는 것인데 슬플빛자 마음심에다가 아닐 빛자죠아 이건 아니잖아 하는게 슬픔입니다 원래 자 같은 것이고 여기는 붉은색 계통이었고 여기는 이제 푸른색 계통으로 바탕을 깐 이유도 그런 어떤 음양의 대비였고 음과 양의 중간은 뭐겠습니까? 바로 중이겠죠? 중의 의미를 담은 그 글씨가 들어가겠습니다 이건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이거는 모르는 분도 꽤 계실 거예요 근데 이번 나오는 것은 어떨까요? 해수체로 씁니다 진실로윤 쉬운 자인데 자주 안 쓰죠? 잡을 집입니다 잡는다 집착 집념 할때그 집이죠 진실로 잡아라 뭘 잡으라고 할까요? 이 자를 아시면 한절 상당히 아시는 건데 그골자입니다그 골. 그래서 그냥 쉬운 자로 그 기자를 쓰기도 합니다 윤집 기 또는 윤집 골 마지막 자가 오늘의 핵심인 의미를 가진 글자가 되겠죠 가운데 중 윤집궐중 진실로 그의 중을 잡아라 고진감래도 흥진비래도 넘어서는 그중 또는 고진감래 중에도 그 중을 잡아야 하고 흥진중에도 그 중을 잡아야 된다는 뜻인데 이건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요 중국에 요인금이 있어요 요인금 뒤에 순임금이 대를 잇는데순임금은 평범한 농촌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인금이 그왕자를 물려줄 때 수는 걱정을 하죠 제가 어떻게 선왕처럼 태평성대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치를 모릅니다 했더니 그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훌륭한 정치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훌륭한 삶이란 건또 어려운 것이 아니다 너는 그것을 충분히 할수 있는데 진실로 그 중을 잡아라 한편에 변방에 치우치지 않고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음과 양의 중을 이룰 수 있는 여기서이그 중은 말이죠. 좌와 우의 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좌익과 우익의 중간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박쥐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모든 양변을 포섭하는 중화의 상태. 이게 동양사상의 가장 깊은 사상이어서 중용 또는 중도, 중재라는 그런 말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글씨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은 이 중의 상태를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